어 원래 차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현지인들은 차를 따 가지고 불에다가 구워서 먹죠 그래 갖고 구워 가지고 바로 저 대나무 통 안에 다 넣어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그래 갖고 우려먹죠 차나 대나무 수액하고 같이 그 중화시키는 거겠죠 약, 그, 약성이 있다는 말은 독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독성을, 법제를 잘 못하고서는 약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차가 올바른 차입니까? 아니죠. 독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독성을 약성으로 바꾸는 법제를 잘하는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알고 계시죠? 다들. 원래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독을 약으로 쓰는 민족이 우리 뭐 한민족이 세계 세계에서 한민족만큼 뛰어난 민족이 있어요. 문헌을 봐봐라 뭐 동이 동의, 동이보관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에 남아 있는 저 역사들이 뭐 중국 사람들 겁니까? 중국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다 우리 한민족 거지. 글도 글도 저글이 아닌데. 지금 중국사람들 한자 그 쓸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탕색은 탕색은 한 요정도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탕색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탕색이 아니고요. 맛, 맛이 맛 물맛이 나는가 안 나는가 제대로 오르져 나오는가 안, 안 나오는가 백차도 그렇고 우롱차도 그렇고 황차도 그렇고 후발효차도 그렇고 정확한 말은 그냥 차고 그 다음 블랙티 흑차 서양놈들이 가가면서 블랙티 다 붙인 거 그것도 사실은 흑차도 거짓말이죠 어, 쓴도 쓴박이 뭐차 이래 얘기하니까 차를 옛날에 쓴박이 도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어 오늘 오늘 저 노반장이라는데 하 노반장인지 오반장인지는 어, 한번 보고 이게 뭐얼마안 합니다? 얼마안 하는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콕캉 어, 지역에서 나온 천연 야생 고수차라고 봅니다. 이게 숙차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생차 해보려고. 오늘 할 것은 요 생차입니다. 생차, 어. 생차, 나, 뭐 남나산 쪽, 어, 어? 숙차는 똥이 됐어요. 어, 똥똥이 된 것도 살려야지, 먹어야지, 돈이 얼마짜리인데, 자, 그래도 그때 그때 이게 어... 마, 남들이 다 얘기하는 가짜입니다. 가짜. 자, 이게, 이게요. 남들이 얘기하는 이 날짜가, 날짜가 아예 인쇄가 된 가짜인데요. 마,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날짜가, 날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볶아서 먹어 보고 두개다 먹어 보려구요 어 생차로 먹어 보고 어진인데 가짜 같이 만들어 놨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콕항, 콕항 지역에서 뒤꽁무늬로 나온 기라 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는 그냥 다 찹니다 돼지차거나 가짜 차가 어딨노 에? 차가 다 차지, 돼지 차거나, 막 그래도 양심껏 날짜 찍힌 게 2018년도 같으면은, 생, 그, 신차라 이 말인데, 이거는 요새, 저, 농약 안 칩니다. 농약 안 쳐요. 농약 안 치면은, 그냥 돼지 차거나, 막 콕항 지역, 야생, 마. 300년 된 야생 고수 차이 거나, 어, 먹어보면 아는겨. 어, 제가, 제가 본 색깔로 봤을 때는, 어, 어, 안에, 안에 저 곰팡이 곰팡이 균이 죠균 균이 활동을 엄청 했, 했네요 어.. 제대가.. 제다가 제대로 안 됐어 이거는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너 이제 좀 나와봐라 일로 아씨 그것이 사서 안 되겠다 음. 자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아, 숙차똥차된거 내가 살려준다니까 그거 곰팡이 먹은 것도 살려낼 수 있어요 음. 차입 좋아 보이죠? 어, 좋아. 그때 내가 막 싸골 빼이라 그래가지고, 대충 막 그냥 한번 우려가지고, 억수로 진하게 우려가지고, 먹어보니까 약성이 너무 세서, 이거 먹고 캐프죠. 너무 막, 제 법제가 제대로 안 되나니까, 그래 막. 너무 쉬갖고. 근데 그 정도 센 약성을 나타낼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땐 약이라. 농약을 안 쳤다는 가정하에 예.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게 콕항이라 이 말이지 예. 3 0 0년된 이상 이상된 고수차에서 뒷꽁무니로 빠져가지고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메이커도 없고 노메이커 그냥 어, 자기들 나름대로 찍어가지고 그냥 막파는기라 싸게 알고보면 존나 비싼거라 존나 비싼게 아니고 진짜 좋은거지 예. 그 콕한 콕한 그 맞은편에가요 애나 저거 빙도라는 빙도 엄청 비싼 차그 다말라 죽었죠 그는 빙도지역에는 지금 전부 돼지차가 다 심어져 있어요 빙도에는 뭐3 0 0그루가 있다 그러는데요 다말라 비틀어져 죽, 죽고 없어 예. 채취도 못할 만큼 몇년째 채시도 안했고 빙도가빙도 삥도 바로 맞은편에가 코캉이요 300년 된 나무 자 이런 이런 줄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줄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요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아무래도 싸골백이니까, 차라는 차는 막 있는 거 찌그라질을 다 모아가지고 찍었겠죠. 어 그래야 뒷공물을 뺐겠죠. 본 제품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아닌데, 그냥 쉽게 싸게, 종이도 막, 그냥 흔히 볼수 있는 종이에다가 싼 거예요. 재료비를 최대한 아꼈다, 이 말이죠. 어 이거, 이거 보입니까? 백호 은침입니다 어? 백차라 백차. 이거는 백차. 어, 이거는 이거는 황차. 어. 황차. 어. 나미 나무 줄거지까지 마. 어제 누가 저 녹차 만들 때 대지차 있잖아요. 기계로 왕 밀어갖고 만들듯이 기계로 막 위에 1화 5엽까지막쭉 뜯어갖고 만든 것처럼, 기계로 밀어갖고 녹차로 만들어야 될 거를 갖다가, 보이차로 만든 것처럼, 어, 그런데 찻잎은 확실하, 어, 찻잎은 확실하고요. 어, 분명히 싸구리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백호 은침도 들어가 있어요. 1화도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음 요것도 있네, 1화. 희한하죠 어, 출신성분이 희한한 차만 희한합니다만 어, 일압니다 일압 저 백호원침 그냥 말린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쓰레기 쓰레기차가 많는데요 어, 농약만 안 들어가 있으면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약성이 억수로 막화끈하더라고요 어,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는 이거 냄새도 확 올라옵니다 음, 더워 내 처음에 이거 냄새 맡아보고 먹고 이랬죠 기억납니까? 어, 우리 집 저, 저어서 지금 이걸 내가 받은 지가 작년 작년이었나 이게 이게 언제 받았지? 제법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 겨울 되기 전아 그러니까. 보이차는 막 먹으면 됩니다 막 먹으면 지금 중국에 5천만 톤 풀려 가지고 맨날 매년 5천만 톤 풀려 있는데 여기에는 어이 5천만 톤콕캉 지역에 5천만 톤 에는 어 그게 있어요 춘차도 있고 추차도 있습니다 봄 가을 두번 따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디 사이트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이트에 보면은, 추차 팔죠, 주차 그게 그거라. 중국에서요, 50, 뭐, 50톤? 50톤? 꼴랑 50톤이요. 그냥,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들이, 저거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에? 인건비를 써가지고, 거기서 따오는 것보다, 어? 훨씬 싸게 10분의 1 가격으로, 에? 콕한그 300년 묵은 게 들어오는데, 누가 그거를 땁니까? 안 따지. 그냥, 어? 정책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길르는 거지, 그냥. 빨리 길러갖고, 그럴싸하게 만들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씨없는 수박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제 마 이제, 이제서야 이 정체를 알았네요 그죠? 우리는 그때까지 콕캉이 뭔지도 몰랐다 니까 그죠? 자, 이, 뿌예요 뿌에. 뿌예. 색깔에 동동동 동 뜨는 게 뿌한 게 있습니다. 탄닌입니다, 탄닌. 탄닙. 아주 잔잔하게, 코카콜라 물방울처럼, 아, 코카콜라 사이다, 사이다 안에, 물방울처럼 빠사리하이 뜨는게 떠댕기는게 부유 물질이 있습니다 네. 한번 세척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 아. 그 어떤 저 어이구야 약성 약성은 억수로 좋네요 와 미쳐버리겠네 띵 하고요 엄청 쎕니다 엄청 센데요 양을 양이 많지 않아요 제가 넣은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땀이 후줄끈하게 나고 띵할 정도로 막핑돌 정도로 약성이 좋습니다 근데 맛은 맛은 연해요 은은해요. 왔다. 뭐, 여, 여, 여, 두피까지막 쨍하게 올라오는데요. 이걸를 갖다가 20g 다 때려 박아갖고, 그때 맛을 봤으니 기절해, 기절할 기절할만했지. 속도 아프고 탄이니마. 어, 이거 볶으면은 어, 막 게임 끝이네요. 이거 이거는 더 주문해 주면 좋겠다 씨발. 이게 6,300원. 공짜네 공짜. 코캉 코캉 지역 공짜네 공짜. 어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어 공장에서 공장에서 약성이나 냄새. 저이 안에 양 얼마 안 넣었어요, 지금. 하여튼 이게 잎이 물에 불어가지고 3분의 1 깔렸어요. 요 여기에 3분의 1 깔렸어 여기. 잘안 보이죠? 3분의 1 깔렸어. 내가 내가 저 어느 어느 차차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먹어봤죠. 어. 똑같아요. 어. 야생 고수차라고 내가 먹었던 그거하고 전부 똑같아요. 어, 근데 향은 훨씬 은은한데 양을 조금 깨 넣었으니까 향은 훨씬 은은한데도 열감이나 머리 치고 올라오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농약 아니오? 이러면서 막와막 막 속이 뒤비지니까 이거 농약 같은데 하고 취하보던데 그게 아니고요. 약성은 그대로 막 어마어마합니다 약성은 코캉이 맞고요 그라고 이게 이 정도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코캉밖에 없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아무리 뒷공문에서 있는 거다 쓸어모아 가지고 만들었다 캐도 코캉밖에 없어요 이,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자요 바닥에 부유물질 보입니까 뽀아이 가라앉은 거 바닥에 뽀한 거 보여요 둥둥둥 뜨는 거 흔들어 볼게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여기, 여기, 여기. 동동동동 뜨는 거 보이죠? 이게, 이게 탄닌입니다. 탄닌. 뭐, 다른 부유물질들하고 탄닌이에요. 한번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법제가 잘못되갖고 탄닌이 나와요. 이거를 먹으면 속이 아픈 기라. 그럼 이 바닥에 안, 먹, 안, 먹으면 되지, 이거. 일단. 소가포기 하니까. 우려가지고, 우려가지고, 한 1분만 나눠도 싹 깔았는데. 니는 무슨 차를 갖다가 차를 갖다가 뭐, 전공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찌 그리 잘하냐고요. 어, 담배 때문에 그래요, 담배 때문에. 담배잎이나 차잎이나. 제가 차잎해서 담배 만들 때 아이디어를 엄청 얻었거든요. 어, 아이디어를. 어. 그러고, 차를 공부하는 것이 담배를 공부하는 것이고, 담배를 공부하는 게 차를 공부하는 것이고, 차, 담배를 엄청 듣겠요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듣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고, 뒤져보고, 공부하고. 음, 존나게 비례해요. 그 향이나 맛은, 마, 뭐 막, 그 가드라고 비슷한데, 어, 확실히, 뭐라 그럴까. 법제가 개판이래갖고, 맛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향이나, 향이나, 어, 이 열감, 약성은 몇 배, 몇배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와, 막, 땀이 줄줄 내리뿐데 진짜로. 저차차 차 이거 까 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땀나는 거 아시죠? 어 머리 지금 요 머리 위로 막 폴리페놀이 꽉 찼습니다 쫙쫙 올라옵니다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를 우리는 내내 냄새만으로 코로 <웃음> 쫙쫙 올라와요 뒤통수로 쫙쫙 올라가고 <웃음> 아 그니까 러 뭐한데 대기에서 어? 그 코캉 지역 미얀마 고수차를 갖다가 전량 일과 수매 판매 합니까 수매 해 가지고 다 어디로 가고 있노 유명차창에서 그게 현실이라 하는 거 예. 네. 근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중국 전역에 다 퍼져 나가요 사도 사도 그거는 예. 네. 품질로 품질을 나누겠지 품질을 나눠서 제일 좋은 거는 대액이나 어, 그쪽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 채 숙차용으로 만들 것도 보내고 에.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차 뒤에서 뭐 완전 원가 지금 이 차도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차도 어,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추차도 추차가 아닌가 어, 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추차 성향이 강한 그런 맛이 나고요 근데 추차든 춘차든 약성은 약성이지 뭐그 나무에서 딴건데 어디 가겠습니까 아... 자 요거 왔다 오다 약성요. 약성은요. 내 어느 제품에서 먹던 것보다 약성이 훨씬 셉니다. 어. 막 어, 어, 거의 막 이무 이무 이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은은하이 그런 맛이 나면서 깊고 은은한데 약성은 막 쓰지도 않아요. 쓴 맛도 거의 없어요. 어, 목구멍에서 지금 단맛이 올라옵니다 어, 빗자루 막차 맞아요 다 섞인건데 그래도 그래도 노마나 보다 100번 낫다제 네. 결론입니다 약성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이거를 볶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 기대가 잔뜩 되고요 어, 볶아볼게요 네, 볶아 가지고 <웃음> 어, 이걸 거 오늘 영상을 만들건데 6,300은 어, 해외 직구 보이차의 진실 이래갖고 어, 영상 하나 만들어 야겠습니다뭐 좋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은 방향성이 너무 커져 가지고 아는 사람만 알고 그냥 있는 사, 믿는 사람만 믿고 그래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건 나는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만 딱 그냥 베이직으로 깔고 갈게요. 어느 정도 이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는. 어, 이 사람들은요, 돈에, 돈, 이 차를, 차를 억수로 차 마시는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차를 가지고 돈버리를 합니다. 돈버리를. 장사꾼 중에서 사기꾼 비스무리야, 마 전부 다. 입쳐닫고요 전부 다 너도 나도 막 뛰어들어 가지고 뭐 그거 뭐 뭐라 해가 뭐 하겠습니까 뭐그 사람들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더 할긴데 더 아무도 하지 어, 기왕직이면은 그래도 좀 착한 놈 착한 놈한테 사는 게 낫죠 네. 어, 그런 거로 어, 그냥 간단하게 뭐가 뭐다 하는 그것만 딱 알려고 음, 지금도 저배 아래쪽이 지그시 아까 탄닌을 안 먹었는데도 네. 어, 거의 노반차급입니다 네. 노반차급이라 그런데 다시 먹고 싶을 만큼 어, 다시 먹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그거는 없어 전혀 뭐냐 하면, 법제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막, 어, 여러, 여러 향들이 배어가지고 막, 구불라 댕기던가. 막, 그래, 그래, 그렇게 썩 좋은 맛이 올라온다고 말하지는 못해. 근데 땀은 막, 어마어마히 납니다. 막, 약성은. 어, 보입니까? 요, 요, 물방울 보여요. 땀방울. 손에 맺힌 땀방울 보이죠? 예, 확실합니다. 노반차, 노반, 노반차품, 노반차품이 아니고, 그냥 천연야생 고수, 차입니다 300년 된 천연야생 고수차 반, 어, 그냥 이것저것 반, 그래 보시면 돼요. <웃음> 약성 어마어마합니다. 6,300원짜리가, 6 6 6,600, 어, 63만원짜리라. 어, 자체적으로 병배었다고 보면, 되, 보면 되겠네. 이게 저 내가 맛본 것 중에서는 이무하고 비슷해요. 이무보다 더 좋은데 마흑채? 아니다. 마흑채는 좀 썼는데 마 거의 마흑채급이라고 보시면 마흑채 아닌데 볶음은요. 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약성을 끌어올리고 잡내를 한번 빼 보도록 할게요. 저 전, 전용 후라이팬에다가 덮어 갖고 볶아서 영상 하나 찍어 드릴게요. 자, 누가 봐도 6300원 짜리인데, 네. 남나산? 편하네. 그 좋은 살청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봤죠? 지꺼기, 지꺼기 뜨는 거한 번, 한번 빨았는데도. 그래, 병백까지다 되어 있으니 이거 볶아갖고 먹으면 돼. 이거, 이거. 이거. 볶아서 드시면 돼. 남나산. 이거는 뭐 노반장이라 하는데 쑥차인데요. 노반장이라 하는데 2009년산. 뭐. 아, 뭐 진짜니 가짜니 뭐 계산는데요. 똑같습니다. 어, 이거 이거 생차 재료가 생차 재료가 에나 쑥차가 된 거고요. 만드는 방법도 똑같고요. 어. 음, 똑같아요. 이것도 찌꺼기 쓸어모아가 만든거거든 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들어간 재료는 다순료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가짜의 진실입니다 가짜의 진실 그 가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 이거 이거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가짜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찌꺼기들. 그냥 싼 값에 내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품이다 그래가지고 가짜를 만들어 갖고 뒷공무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그 찌꺼기들까지 다 파는 거지 그 회사에서. 뭐, 따로 도둑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 안에서, 그냥 쓸어 모아가지고, 그래, 모아, 모고, 모아, 모고, 모아, 모아가지고, 그냥, 그래, 뒤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가짜랗게 갖고, 막, 씨발, 농약 처먹고 죽는, 저, 놈이 씨부리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농약을 쳐가지고 막그시기에 사서 먹으면 안 됐지만 지금은 전혀 아무 상 없어. 요 물론 위생상의 문제는 있겠죠. 좀 밟고 다니고 찌꺼기가 들어가고. 어, 그런데 먹,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농약이 없는데, 어, 보관이 조금 허술한, 어. 마, 300년대 고, 고차수. 예.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아이구야 와. 와. 여, 땀 바로 나쁘는데, 냄새, 냄새, 이거 향한번 맡아보세요. 스쿨링 갖고 계시죠? 와, 이거, 한잔 우리 내고 나서 향한번 맡아보세요. 땀 바로 올라옵니다. 폴리페놀 막 이빨 올라오는데. 비리타이 맛, 띵, 아요 오, 아이고야. 너무 쉬다. 볶아야 된다, 이거. 이거, 아, 볶으면은, 이 너무 쉬다. 이게, 이거, 야생 고수차 맞아요. 약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백차도 아까 들어가면 말했지만, 백차, 백차이라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맛이 다 짬뽕되어 있어. 네. 와, 막, 땀이 막, 여 흐르는데, 막. 지금 막, 죽네, 죽어, 막. 아이고야, 죽네, 죽어, 막. 땀, 땀 보입니까, 땀? 땀 보여요. 와, 죽겠는데 막. 땀 보입니까, 소래. 와, 향을 맡자마자 뒤통수에서 막, 땀이 막, 줄줄줄 흘러보네. 어, 이 정도 약성을 가진 거는, 어, 300년 된, 어, 고차수가 맞습니다. 왜 6,300원이냐. 어, 바닥에 구불러 댕기던 쓰레기들 모은 거니까 이것저것 다 모아서, 어, 공장 바닥에 구불러 댕기던 거다 모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어, 한번 세, 뽑고 세 차이가 먹으면 되지 뭐. 뭐, 우리 생활하면서 뭔지 안 먹어. 어 저는 뭐 어줍잖은 돼지차 먹느니 어. 그래 결론은 뭐냐면 아무거나다 처먹어 어. 해외 직구에 갖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제는 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싼거 먹으면은 공장에서 저 유명한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싼거 먹으면 돼지 차고 음. 비싸 비싸게 팔리는 거는. 마, 코캉 지역에서 나오는 기본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병배해 놓은, 어, 돼지차를 병배, 석화가, 석화 놓은, 어, 그런 차인데, 뭐를 먹겠는가? 어, 기왕지기면 싸고, 싸고, 약성 더 좋은 걸로 먹죠. 어, 결론입니다, 결론. 어, 해외 직구 해가지고, 싼거 드세요, 싼 거. 그나마 조금 비싼 거 드시면은, 공장 바닥에 구불러 댕기던 건 아니, 아이고 아무 상관 없어요. 결론은 전부 다 허구입니다. 어, 죄다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것이고, 어, 요거, 요거 드시고 쏘가리다 하는 거는 탄닌 때문에 그래요. 탄닌. 볶아야 됩니다. 어, 이해시겠죠 약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 탄닌도 풍부하고, 그래서 쏘가리는 거예요. 약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이런 야생 고차수를 갖다가 5년 이상씩 묵혀가지고, 어 제대로 법제해갖고 5년 이상 묵혀놨다가,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에? 약성이 너무 좋아. 땀바람아. 와, 미치겠네. 어지러워, 뛰지겠네. 우. 어... 어, 이거 2020년 가... 가우나양에서는 나지 않는 맛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2020년 가오나양을 먹고 있는데요. 가오나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이라고. 와 밥통 안 밥통에다가 뭔데 뭐 15일을 놔두노? 그냥 바로 볶아가지고 몇년 묵으면 되지. 묵혀가면 먹으면 되지. 엽자요. 엽자 옆자 안 볼까? 엽자는 그때 다 보지 않았나. 괜찮았죠. 음, 지엽죠, 보라고. 한잔더 물락하는데. 일단 좀더 묵고. 지엽죠, 보이다. 예, 볶는 거 만들어.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이거, 이거 바로 볶아갖고 하려고요. 옆절을.. 옆절을 보여달라고? 옆절가뭐온전한게잘 없노 와따 이제 막 발바, 발끝, 발끝까지 내려가네 쨍하네 발끝에서 쨍하노 와, 장난 아니? 자, 말씀드렸다시피, 요래 막 대엽종인데요. 대엽종인데 잎이, 어, 온전한 게잘 없습니다. 온전한 게잘 없어. 근데 이라 이엽이 확실하고요. 아, 어, 확실합니다. 확실해. 예? 로스팅기가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후라이팬에 볶으면 되는데요. 예, 볶아야 돼요. 이 다시 넣어야 되네. 아이. 그거 이게 뭐냐면은 잎을 골라내죠. 색깔이 이상하거나 제품 제품을 만들 때. 속가내는 것들 있죠. 모양이 좀 찢어졌거나, 엽조가 안 이쁘거나, 그 다음에 색깔이 뭐 변색되었거나, 약간 그 벌레 먹은, 먹었, 먹었거나 하는 거, 속가낸 것들. 다 모아서. 그게 이 6,300원짜리 보이차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약성 하나는 똑같죠. 결론은 다 똑같다. 어, 제품의 A, B, C, D 등급에 따라서 분류돼갖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들이다 아까 보셨죠 줄기 두꺼운거 그런것들 다 골라낸것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뒷구멍으로 어, 원료를 빼돌려가지고 아니면 팔아가, 팔든가 아가팔 사가지고 만들어내는거예요 네. 그게 6,300원짜리 비밀인데 효과는 약성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네. 최고급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 해외 직구 6,300원짜리 한 통이면은, 어, 씨발, 나 이거 뭐 보호차 만들 필요도 없겠는데, 이거. 청금복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방법만 갈아주면다 청금복인데, 이거. 어이, 씨발. 계획 수정해야 되나? 아, 근데 지금 속은 아려요. 와, 약성이 너무 좋아갖고. 아까 탄닌 보셨죠? 바닥에 바로 1분 뒤에 바로 깔리는 것들 보셨죠? 어, 아, 이게 약성 때문에, 탄인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라가지고. 아이, 씨발, 뭐. 청금복이고 뭐고 필요가 없잖네 제대로 듣기만 듣거면, 죄다 하면은, 뭐 보관용으로 할것 같으면은 볶아 가지고 막 최대한 꽉꽉 눌러 갖고 장독에 막 가득 채워 가지고 무 카포면 되는데, 장독에 막 테이프, 테이프 발라 갖고 테이프는 발로 만되고저거 뭐고 저 밀봉을 해 가지고 막 장독에다가 시알이무카포지뭐뭐 뭐 어렵나? 아... 이렇게 보면은 천금복의 의미가 담배 담배도 끝났는데 뭐 담배 이제 다 만들었는데 뭐 계속 연구는 하겠지만 담배도 일단 뒤 엔드인데 여기서 끝나보는데 뭐 앞으로 하는 거는 뭐 나는 예 저는 뭐 원가 이런 거 낮출 생각도 없고요.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더 좋은 재료 가지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낼까? 그거는 연구, 연구하는데. 이 법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속이 아프긴 아프다. 어, 또 아프네요. 뭐, 좋은, 엄청, 저도 막저 30만원씩 줘가지고 알아서 보내주세요 그러고 몇편 받고 이랬거든요. 보이차를 어, 제가 마신 차들이 싸구리가 아닌데도 속이 아팠어요. 죄다가 어, 잘못됐는 게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라 밑에 탄인이 깔린 거를 갖다가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성은 억수로 좋은데 속이 아파. 어, 법제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어, 6,300원짜리나 시바. 어? 몇백만원짜리나 구불라 땅바닥에 구불라 댕기던거다 보니까 어. 잡내가 조금 있기는 있죠 어, 뽑, 뽑자마자, 차를 뽑자마자, 가만, 보고 있으면 약간 보호해요. 안 뽑으면 안 돼. 이거 탄인이요 전부 다 탄인이야. 이게 약성이 어마어마해가지고.